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어젯밤 대만에 도착했습니다. 어젯밤 10시 45분 대만 타이베이의 숭산 공항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전용기에서 내립니다. 위반 <놀람> 중 이어 대만을 둘러싼 해상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군사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어우, 돌아. 안녕하세요, 호입니다 어 미국 펠로시가 지금 대만에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 뭐전쟁을 일으킨다 뭐 한다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아까 핵상 검사를 하러 가야 돼 가지고 제가 미국 대사관 근처를 가봤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사람들 이제 뭐 핸드폰이나 그런 거다 확인하고 영상도 일단 못 찍게 하고 그 주차가 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차도 못 하게 하고 10m 마다 경찰이 두명씩꼭 배치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경찰들은 전부 다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아까 그 분위기만 보면 지금 전쟁 날것 같아요. 지금 같이 영상 한번 보시죠. 근데 여기 진짜 막히게 한다. 아무래도 좀 조사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, 어, 저기 경찰 돌아다니네. 어, 여기 근처에 계속 돌아다니나 보네. 어, 그래서 여기 촬영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구나. 어, 지금 제가 여기 미국 대사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.